날씨 좋아. 옛날 사람이라잘 먹겠습니다. 안녕 맛있는 피크닉이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알바를 왔습니다 힘들어라 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음...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5분 정도 빨리 왔는데 시험 기간이어서 밥을 잘못 챙겨 먹어요 그래서 보통 저녁에 몰아먹는 데게안 좋은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먹으려고 합니다 일단 물 다이어트를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제가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그 장학금을 받으면서 교환학생을 가게 되었습니다 장학금도 큰건 아니지만 지금 지원을 받으면서 가게 돼서 기회를 가게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험 기간이라 <목소리> 조금 노래를 들까? 왜 <목소리> 틀면 편집할 때 힘든가? 그냥 알바하고 알바하면서 정말 시간이 별로 안 나겠지만 시간 날때 중간고사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해야 할것 같습니다. 안녕. 아니 아니 이렇게 지글지글 끓이는 거 소리가 너무 좋다. 음. 오 맛있겠다. 그럼 한네 명이 와서 먹는. 이렇게 한 번에 야채가 먹고 싶을 때가 있나 봐요. 그죠? 렇 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오늘 룩은 이렇게 입었는데 거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머리를 제가 혼자서잘랐는데좀 망친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 머리를 하러 가기로 했어요 일단 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와이드하게 입고 이렇게 입었는데 뭔가 다 단조롭잖아요. 그래서 뭐 포인트를 줘야 될것 같은데 막 체인 목걸이 같은 거벗끼면될 텐데 알바 가는 거고 좀 눈에 띄고 싶지 않아서 음... 이 귀걸이를 껴야겠어요. 외할머니가 주신 건데 괜찮은 것같아 얼굴은 이렇습니다. 얼굴이 그림자가 앉으면 실제보다 1 5배더 빡빡해 보이는 것 같아 아르바이트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아르바이트를 가는 날입니다 또 아르바이트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갈 준비를 바로 습니다 오늘의 룩 이렇게 입었습니다 이 안에 입은 게 뭐 이런 바지를 하나 더 사야될 것 같긴 해요 갔다 오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안녕 <웃음> 파운드에 왔습니다 베이컨 파스타 서산마늘 베이컨. <웃음> 서산, <마늘>, 베이컨 파스타 서산마늘 베이컨 파스타 만에 인스타... 아, 인스타 올리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왔고, 지금은 1시입니다.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다이어트를 정말 하려고 합니다. 요즘 공모전을 정말 하루에 하나씩 신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엄청 바쁜 하루하루인데, 사장님이 이거 매장 서울에 있는 엄청 맛있는 매장이라고 택배를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배고프다고 했던 게 생각이 난다, 생각이 나셔가지고 오셨다 하더라고요 아, 여러분, 이게 아르바이트를 진짜 여러 개를 제가 해봤잖아요. 해보니까 점점 이게. 아, 이거 모자이크 쓸 수도 있겠는데? 아, 오늘도 다이어트 하려고 했는데. 잠 떨어져서 못하겠어. 아, 작심 하루, 사기도 아니야. 갈게 갈게, 갈게. 안녕 짜란. 오늘 옷을 너무 귀엽게 입어가지고 안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머리 <웃음> 다시 묶어야겠다 오나 복근 있는 것처럼 보여 오좀 쪘는데 사실 운동 하나도 안 해. 기 요즘 굉장히 정신적으로 한계에 온것 같아요 신체적으로는 힘들긴 한데 예전에 힘들었던 데미지보다는 엄청 힘들 때보다는 괜찮은데 정신적으로 좀 힘든 것 같아요 김밥 전자이지안 구웠다 삼겹살 김밥